제1경기장의 경기 번호 23번 경기 <웃음> 3번 경기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1경기장의 23번 경기 김진환 선수와 양현석 선수의 경기 24번 경기 김창근 선수와 임금배 선수의 경기를 제3경기장으로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